안녕하세요 오스틴 입니다 어, 아, 제가 지금 집을 떠나서 어딘가로 와 있는데요 만약에 밀면이 7,000원 이상이면은 네 제가 비트코인을 롱에다 베팅을 하고 7,000원 보다 미치면 미만이면은 비트코인 쇼세에다 매팅을 하겠습니다 제가 밀면을 못먹고 몸, 몸, 몸 이제 가꾸게 될지 안녕하세요 오스틴입니다. 아, 제가 예전에 한창 엄청 좋아하던 매매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날씨 매매법이었어요. 음, 날씨 매매법 뭐냐면 제가 겨울에 어, 비트코인이 날씨가 추울 때 가격이 엄청 내리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따뜻해지면은 이제 가격이 엄청 올랐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비트코인이 과연 어디로 갈지 날씨를 보고 한번 예측하겠습니다. 지금 자전. 부산에는 지금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있어요. 저도 지금 방금 비 맞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비트코인을 쇼에다가 한번 베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의 날씨에 맞춰서 비트코인 숏! 안녕하세요 오스텐입니다. 아, 제가 지금 점심을 먹으러 왔는데요. 아, 낙곱새라는 걸 먹으러 왔어요. 낙곱새가 뭐냐면은 부산에서 오면 낙곱새를 꼭 한번 먹어보다라고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낙지하고 곱창하고 새우하고 이제 열심히 볶은 것 같은데 제가 이거 낙곱새를 먹으러 온 이유는 아, 아까 날씨 매일법으로 이제 쇼케팅을 잖아요 비트가 오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매운 음식이 땡겨서 낙국새를 먹으러 오게 됐습니다 어, 지금 여기가 경포대 근처고요네 경포대 근처에 있는 게미집입니다 여러분도 부산에 오시면 게미집한 번씩 뽑보면 네, 눌러오시면 좋을 것, 것 같아요 또 맛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트가 네, 지금도 오르고 있는데요 아까 배팅한 거를 좀 보여 드리면 짜잔! 보여주시나? 네, 지금 마이너스 20% 회원을 가고 있습니다 저거저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을 좀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역시 근거 없는 매매는 여러분 하시면 안됩니다 아까 비가 왔는데 비가 그쳐서 지금 다 비트가 다시 오르나봐요 어, 조금 이따 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는데